아, 뜨거워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 밥을 먹으면서 브이앱을 하는 거랑 거라... 잠시만요 음, 이거를 자, 지금 쌀국수 먹고 있거든요? 아, 먹으려고 지금 사 왔는데 아 국물 어떻게 해야 지금 뜨거운데? 아, 잠깐만 이거, 안...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괜찮나? 괜찮나? 잠깐만 아, 뭐 아, 어, 이름 불러운데 넘치겠다 넘치겠다 넘치겠다 오오 g 아 t t h 오케이 oh oh oh oh 요 h oh oh oh oh oh oh oh oh oh 사 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 우리 모아분 식사하셨으려나 자 빨간 머리하고는 V l i 처음 해보죠? 그죠? 느낌이 색다르네 사이보스 심지어 소스도 덜 왔어요 그래갖고 원래 까마소스도 와야 되고 원래 되게 양을 많게 해서 먹는데 저는 소스도 좀덜 와서 지금 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네, 눈썹도 염색했어요? 했나? 아니 눈썹은 염색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그냥 메이크업 아까 아쉽다시피 아까 그 시사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아직 안준 상태예요 네 그래서 모아분들 저녁 안... 분명히 저녁 안 드셨을 모아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먹어서 죄송하고요 꼭 챙겨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 연준이 아 보니까 뭐 체리 토마토 뭐 딸기 복분자까지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만 정해서 딱 지어 주시죠. 링크 하십시오. 힘들었나? <웃음> 체리 토마토? 아, 뭐 그거는 이제 모아 분들께서 알아서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먹으면서 할게요 아, 살짝 아쉬워요 음 소스가 없는 게 너무 아쉽네요 이게 사실 소스빨도 좀 있는데 양국수 음 짜장국수 먹어요 아 국물 맛이 죽인다 와 국물 맛있네 국물이 맛있어. 어 여기, 내가 국수, 저 국수도 심지더 시켰어요. 혹시 몰라. 그리고 y t o 또 왕교, 그 이거 there. Hooks m o 사이드 메뉴는 거 습셔가지고 이거, 이거 음. 음, 그래서 오랜만에 모아분들하고 또 얘기하고 싶어서 저 왔습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멤버들이 모아분이하고또 뭐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질수없어 저도 왔습니다 흠! 음. 그래서 잘 지내셨나요? 뭐 하면 뭐 궁금하신 거나 하고 싶은 얘기 없으신가요? 음. 살 빠졌냐고요? 응.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회사 영상 보셨어요? 다들? 시사회 보신 분? 보신 분? 안연만저께서 보셨구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뭐 스토리 이해 안 가시거나 그런 부분들 있으셨나요? 재밌게 보셨구나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막초음에쓰고 막. 7시 경청이요? 정말 어떡해 잘못겠나 무아분들께서 어, 능력있게 경청도 제 브이앱도 잘 봐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가 음, 음. 왜 이렇게 없는 느낌이죠? 양파가 많아 뭐. 양파를 많이 넣긴 했는데 두피요? 네 괜찮네요 많은 분들께서 제 두피 검, 걱정을 엄청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아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때 제 핑크 머리가 정말 빠질대로 다 빠진 상태에서 한 거라 그냥 바로 색만 입혔거든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모아분들 저 지금 두피 괜찮고요 어, 전혀 아프지 않고 정말 멀쩡한 상태입니다 혹시나 너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려요 머리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머리 그라데이션이에요? 아니요 그냥 이거 뿌리는 뭐탈장안 했고 그냥 겉에만 입힌 거예요 그래서 두피가 전혀 안 아팠어요 진짜로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안 아팠어요 아프면 아팠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쑥가 없네 전해씨어 뭐야 미리 많아? 잠깐만 숙주 가많 고추 맛있어돼가 이리 없을으 되겠나? 안 되지 고추가 밑에서 차근차근 익을때 동안. 표밑한서더 넣어주고 도이 궁금하신 없으세요? 밥다 먹고 뭐 해? 이 음, 녹음합니다 녹음해요 와, 팝업북, 보셨어요? 팝업북,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 와, 저 퀄리티가 좀, 미친 것 같아요. 그냥, 와, 네, 어저 좀, 보면서 우리 회사도 대단하다 했어요, 정말. 퀄리티가 너무 좋아갖고. 어떻게 음, 제가, 어, 어쨌든. 23살이지만 약간 동화책이잖아요 밥, 동화책 같은 느낌인데 너무 사하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너무 예뻤어요 카페에서 일하는 중이시라고 애니메이션 퀄리티 진짜 너무 높지 않았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너무 좋아하고 음. 음. 수빈이랑 화보 찍을 때 비하인드 말씀 드리고 싶지만 아직 화보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최주님 요즘 많이 보신다고 근데 잘 제가 최주님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걸좀 문명이 좀 뒤떨어진 사람이라서 그게 뭐예요? 아, 그게 아니라 어잘 몰라서 최준님이 누구신가요? 최준님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분들께서. 준며 들었다가 보여요. 최준 멘탈이해 보여요. 김혜준님, 아 개그맨님이시, 아 개그맨이시구나. 아 유튜브 활동하고 계시고. 숨겨드는게 음, 뭐예요? <웃음> 그 얘기도 되게 듣기만 했지, 저게 뭘까 뭐 하고 있었는데 딱히 쳐보진 않았거든요. <웃음> 혜준 e 에스스며었었다런 e 스며들었다. 음.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m 성을 바꾸어을 바꿀, 바꿀 수가 없지. 아 예명 음. 예명이시구 하시구나 오빠 사복 보여주세요. 날씨가 풀릴 때가 됐는데 아직도 많이 춥더라고요. 뭐 하면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진짜로. 추워요, 아쉽. 쌀국수는 쌀국수야 다른 데서 먹어도 맛있긴 해 나중에 쌀국수 홍보대사 해야 될것 같아요 쌀국수 너무 좋아요 나 약간 깜짝 놀랐어요. 딱그 시사회 마치고 딱 나왔는데 무가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거예요. 반가웠어요. 그리고 예, 음, 감사했어요. 분명 들어갈 때는. 그만큼은 아니었는데 나오니까 막 모아분들이 엄청 많이 계신 거예요 그래도 저희를 보러 와주신 모아분들이 좀 감사했어요 으 <웃음> <웃음> 트리플 민트 후기 저는 너무 취향 전용 진짜 저는 처음에 딱 먹자마자 이게 뭐가 센 거야? 했는데 그 민트향이 입안으로 갑자기 막다 먹자마자 확 퍼지더라고요 근데 전 그거 남아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결론적으로 너무 맛있었다 근데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입 먹어보고 와더 심해졌다고 막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스태프분들이나 뭐 몇몇 아, 저희 멤버들도 있었고 몇몇 분들은 전혀 이해를 할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저희를 민초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오늘 아, 진짜 맛있네요. 진짜 조건 사랑입니다. <웃음> 다분데 경청해요. 막내들 화이팅, 막내들 경청, 고생 이 많구나. 얘들아, 면준이 머리 쓰리다. 저다 좋다. 저 스리라차 할래요. 저 스리라차 머리할래요. 뭔가 더 의미가 있는 좋네. 안녕하세요. 스리라차로 돌아온 연준입니다 음... 최근 웹버스 활동 때 다운되보여서 걱정했어요 음. 뭐 원래 새벽 감상에 젖었나 봐요 <웃음> 근데 우리 모아 분들께서 잠시만요 음. 음음 되게 저희 모아분들께서 아 이런 어떤 갑박한 삶에 지쳐 계신 분들도 있고 정말 힘들어하시고 우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듣고 싶었어요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실까 모아분들 어쨌건 랑 다른 일,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궁금했고 뭔가 그래도 제가 보통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는 사회생활을 좀더 일찍 시작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뭔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나 좀 힘이 될 만한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 성격 자체가 힘들어도 남한테 말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좀 혼자 갉아먹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그래서 그때 모아분들한테 좀 물어보면서 저도 모아분들 대답 듣고 뭔가 되게 위로받고 힘이 됐던 그래서 제가 모아분들의 얘기를 듣는 동시에 저도 힘이 됐던 순간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까지 어쨌건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분명 지칠 때도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모아분들딱 배로 들어가면은 모아분들 얘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뭔가 안정이 돼요 진짜 뭔가 고민 상담을 하는 느낌? 그리고 저랑 비슷한 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저랑 비슷한 환경이 환경에 놓여져 있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대신 약간 위로받고 대신 좀 풀리는 느낌? 그래 제가 이런 이렇게 뭔가 의지할 수 있, 있을 만한 상대가 되주셨어요 모아분들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음, 분명 저보다 <웃음> 죄송하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웃음> 저보다 어리지만 분명히 제가 배울 게더 많은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전 도움을 많이 받아요 이비어스 가서 모아본다고 뭐 얘기하다 보면 은 심신적으로나 뭔가 많탈적으로나 얻어가는 것들이나 좀 그런 좋은 생각들? 좀 바이브를 많이 얻어갈 수 있어요 그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준이가 오늘은 좀 그런 날이었구나 좀 그래서, 음그래 얘기하러 왔구나 하면은 그냥 저랑 즐겁게 얘기해 주시다 가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해요. 전혀, 어 요즘 힘들거나 불행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아요. 너무 좋고 행복하고 기대세요. <웃음> 그래서 저가 저번에 한번 어, TV TV 그그 그, 그, 유튜브 보다가 김이나 작사가님이셨나 누구였나 하던 아, 아그런 그, 얘기를 하셨어요 누군가 어떤 분께서 팬 어, 뭔가 팬분들의 사랑만큼 이상적인 뭐 이상적이라기보다 아름다운 팬분들의 사랑이 뭔가 제일 아름다운 사랑 같다 뭔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을 뭔가 아, 되게 좋은 말이다 정말 공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한번더 감사했어요 했습니다. 6학년인데 친구 어떻게 사겨요? 음, <웃음> 음, 그냥. 걱정하지 말고 막줄이 되세요 친해지고 싶으신 분들한테 정말 웃는 얼굴를침못 뱉는다고 <웃음> 음. 뭐 정말 뭐 친해지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은 다가서 정말 너랑 친해지고 싶다 하고 친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정말 <웃음> 낙 가리셔서 되게 어물쩡 물어보셔서 괜찮아요 그 상대방도 아마 알 거예요 이 친구가 낙 가리는데도 용기를 내줬구나 그리고 어, <웃음> 처음에는 친구 없는 거 같다가도 친해다 보면 금방 반 친구들하고 어, 어떻게든 친해지게 돼 있더라고요 정말 안 친해질 수가 없어요 면치초코 응. 치킨 있어요? 면치코 치킨? 참아야면치코 치킨? 왜 있는 거지? 진짜 파는 거예요 이거? 음, 진짜 좋고 좋아뭐 맛없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건 제가 둘 나는 맛일 테니까. 건조해서 <웃음> 그런가 밥 먹을 때 심심한데, 하면서 하니까 제일 좋네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뭔가 뭐한나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VGF 시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정말 개인의 얘기를 할수 있는 시간이라서 좋을 때가 많거든요 멤버들하고 다 같이 할 때는 다 같이 할때 그런 좀 높은 텐션이 좋다면은 개인적으로 할 때는 제가 하고싶은 얘기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심심하지 않아수 좋네 재미죠 재미죠 방송 어. 생방송을 한번 볼까요? 저희, 저무게 달려줬네. 바로 뛰어왔어. 아. 아, 먹으면서 보시지. <웃음> 앞에 분이랑 <분들하고> 비슷하네. <웃음> 김서원님께서 저에게는 마음 약방 자판기가 투모로 바이 투게더. 아. 감사합니다. 합격. 이오사팔님께서는 휴닝이 오빠랑 <웃음> 태연이 오빠 사랑해요. 와, 와 저는 저는 정말 막내들 사랑합니다. 오빠에게 될때왜 이래 어색하 님께서 숙제는 밀렸으나 보고 갈게요. 음 그럴 수 있죠. 뭐 <웃음> <웃음> 이왕 미인 거 끝까지 네, 미루는 거. <웃음> 네, 미루는 걸로. 오사구팔님께서는 오늘 하루 종일 잔디가 부른 영블러 들었어요. 경청에서 비하인드 스토리 풀어주면 안 되나요? <웃음> 아 그러면은 비하인드를 풀어볼까요? 아, 저좋아 아, 아, 아,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웃음> 았나 아, 뭐 그쵸 그쵸. 영블러드 네. 커버곡을 내셨잖아요. 네. 네, 그쵸. 제가 많은 분들을 대신해서 제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제첫 커버곡이잖아요, 영블러드. 맞아요, 영블러드. 어떻게 <웃음> 선정되게 되었나요? 아, 어, 영블러 너무 좋잖아요. 뭔가. 제 목소리가 락적인 요소랑 뭔가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해서 음. 영 o u n 라는 곡을 곡이 선정되기도 했고 사실 후보는 되게 많았는데어 일단은 그래서 내기해줬으면 좋겠다. 연준 이형 지금 보상... 브이앱 보고 있다는데요. 하고 음, 브이앱 브이 하면서 보고 있다는데요하고 알려준다.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이 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맞아요 또 얘들아 들리니나 지금 보고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 엄청난 CD를 내는 게 들려? 야! 저도 그 많은 후보 중에서 이게 제일 잘할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딱 그걸 하더라고요 아, 사실 연승 때도 댄드 음악이나 락적인 그런 게 들어가면 그때가 평가가 제일 좋긴 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이게 연승인 거서 오래 하고 평가를 오래 보면 나한테 <웃음> 네. 뭐가 맞는지 알수 있어 맞아, 맞아요 맞아요 어.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평소 하던 것과 조금은 다른 음악 색깔의 곡을 부르면서 이번에 배우게 된거 아니 또잘 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음... 엄마 막내들아 내기 좀 뭐, 해봐라. 저희가 이전에 했던 앨범 같은 경우에 다 청량청량한 나도. 목소리가 맑잖아요. 나도 주인공 뭐, 뭐, 좀 해보게. 좀 야성민 너도 치. 거치기 멀리서 찾아자면 그렇지 약간은. 부탄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음, 응, 근데 본연의 우리 신인가수 목소리가 워낙에 너무 순수하고. 맑고 <웃음> 청아한 거의 일곱 속계물 같은 느낌의 목소리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스킬을 넣으니까 네. 이게 또 락이랑도 엄청 잘 붙더라고요. <웃음> 이네이네또그 <다행이네요>. 아, <야, 웃음> 커버 음. 사진이랑 너무 아, 제가 진짜 그 커버 사진에 있는 애가 부를 것 같은 아, 진짜 커버 사진에 있는 애가 불렀지만 <웃음> 네. 그래도 그 조화가 되게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웃음> 아 맞아요. 다들 궁금했던 게그 청바지랑 청자켓 이거 휴닝이 사곡 이상이라고. 그래서, 아 o I n 아 e d to go and get a one, get a c o 요 선생님 멋있 you. What's 그 h e t h i n k 이 w h a 이 s she like? w 확 a t 생기 h e like? What's she like? What's she like? What's she like? w h a 기회를 엿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마 노래가 는더 네. 어, 해볼 아, 네. 있는 카카있는는는이더있수는있해있있수 네. 아니,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어, 그, 제거 그, 아니에요. 제거 그, 아니에요. 아, 이거 어떻 하는 거야? Okay, Paris. You gave him p a r 이 c u r 좀 i n g c u r 저하게 여기에서 뭔가 좀더 섹시한 목소리를 가지고 싶거든요. 섹시한 목소리인데 가지고 싶거든요. 아, 습니다 아니야, 어 아시냐? 이나 아주 귀여워야 돼. 아직은 내가 재가안 됐다. 제가 너무 저희 커뮤니티에다가 댓글 달았잖아요. 너무 잘하고 너무 예쁘다고. 이건 직접 읽어보세요. 어, 네. 3961 님께서는 우리 DJ 본업할 때 너무 멋있어. 조금 작게 틀어놓고. DJ도 본업이고. <웃음> 제 얘기하면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해주겠지. <웃음> <웃음> 아, 좋아요, 좋아요. 친구들이 가장 많은 케이스 보여줘요. <웃음> 별거 없는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펜안 그냥... 가, 아니씨 겁나 가생네 <웃음> 이거 보여줘야 되나? 이거 회사폰인데, 예, 귀엽죠? 방금, 방금 제대로 처음 왔는데, 귀엽네요. <웃음> 오늘 양말 무슨 색깔입니까? 흰색입니다 <웃음> 뭐 no. 입술 텄냐고요안탔는데 땐정 <웃음> 언제쯤 만날 예정이에요? 내 친구들은 여기서 빠빠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잘 보고 있다 안녕 땐정 만기다려세요 음, 아예 음, 뭐 저의 춤적인 것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많이 기다려주시는 거 알기에 제가 춤으로 뭔가 모아분들을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재밌게 해드릴 수 있을만한 것들이 또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 끝났어요. 다 먹었어요. 배불러죽겠어요 <웃음> 네, 안 남겼습니다. 음음음음음음음요 <웃음> 음, 음. <웃음> 아, 네 빨강이 잘 어울려요? 파랑이 잘 어울려요? 음... 여기는 보컬실이에요 와, 뭐가 있지? 파랑 둘 둘다 둘다 둘다 <웃음> 아 구사담이 그렇게 셌구나 파란색 파랑 머리가 <웃음> 아 제가 그입덕집캠 파란색 그 알거든요 조회수 제일 높은 거그 <웃음> 제일 높은 조회수를 갖고 있는 그 파란색 그 컴백 초때 했던 입덕집캠 있잖아요.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웃음> 봤는데, 많이 봤는데 어 사실 저는 근데 좀 그때 아쉽긴 했거든요 제 뭔가 얼굴 상태나 춤이나 <웃음> 뭔가 더 잘하고 잘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그때도 약간 그 젖살이 좀 지금보다 좀더 있었던 때여서 지금은 그 패션에 카드에서 좀 빼기도 해서 근데 보고 어 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모아분들이 어떤 이유에 있어서 이렇게 좀 좋아해 주셨을까 싶어서 궁금해. 궁금했어요 <웃음> 좀 민망하긴 한데 궁금했어요 어떤 점이 약간 그런 포인트가 있나요? 입덕 포인트라 해야 되나